턱! <웃음> 자 도망갑니다. 피해주고 뀨뀨 뀨뀨 뀨뀨아 재밌딨 이거 요시리스가 어떤 아이템을 들고 어떤 메달을 사용하는지 잠깐 설명하고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 그냥 알려드릴 목적입니다 네, 자 우리 요시리스가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아 취향이다 <웃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웃음> 자 진입물건 대충 짧게 설명해드리면 자 메달은 갈색 6개 파란색 4개 빨간색 4개 보라색 4개 이렇게 6444 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켓몬 선택창에서 이제 탑, 정글, 바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주로 바텀 쪽을 추천드릴게요 탑은 집중포화를 받을 수 있고 탑 쪽이 좀 강력한 포켓몬이 많이 올라오거든 다른 쪽을 저는 추천드려요 아못 먹었다 아못 먹었다 어 잡아야 돼 잡을만한 가치 있는 거 잡아야죠 나이스 네, 하여튼 이렇게 하면 돼요. 요즘에서 로 어렵지 않아요? 안 들어가셨고. 아, 렉걸, 려 뭐야? 자, 상대방 기지에 자몽 열매가 있다. 그러면 맛있게 먹으면서 빠지고, 빠져! 빠져! <웃음> 아이, 제발이 너무했지. 아, 됐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렉걸 들어가고요. 자, 기다렸다가, 빠지고, 하나만 먹고 빠지고, 자, 요것도 채워갖고, 또꿀 넣고, 나이스. 자, 4스택. 응, 글로 안 가. 니네 거다 털어버릴 거야. 요 칭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자, 이렇게 하면 되자. 상대방 그냥 무라통이 날 정도로만 플레이하면 돼요. 진짜 이렇게 하면 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돼. 너 이리로 갈까? 저리로 이리 갈까? 어디로 갈까? 이리로 갈까? 자, 요거 던지고, 열매 던지고, 열매 호르렁 먹고, 꿀 넣고. <웃음> 이겁니다. 응, 내 거. 응, 너 죽었어. 안녕, 이거 내 거야. 그 전에 꼴을 또 상큼하게 넣어주면 됩니다. 아주. 이렇게 되면 육스때꽉 채우면서 끝났습니다, 이제. 성장은 끝났다. 일로 와라. <웃음> 하고, 웃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아, 그리고, 어, 아, 상대방이 피가 좀 따라있는데? 그런거 상대방 먹기 전에 이렇게 또. <웃음> 이렇게 먹어주면 돼요. 별거 없죠? 아주 쉽죠? 근데 사실 사실 뻔데기님이 올라가야 되는데 마기라스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 제가 올라갔습니다뭐 알아서 버티시겠죠? 그죠?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결국 죽었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그렇구나 우리 피카츄가 그렇구나 거기서도 어차피 기가 좀다 맞아 요싱일스가, 이제, 포지션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은, 뒷라인 보면은 몸 약한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중심적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애들. 이런 거 아주 편하죠? 오면은, 한 번씩 골 넣는 시도해 주고, 실패하면은, 이제 또 빠져주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냥 별거 없습니다. 어차피 피는 금방 차거든요? 나이스! 위에, 좋아, 위에. 먹었어, 먹었어. 나이스! 좋아, 좋아. 너무 잘했어. 야, 일단, 요, 싱이스가, 정말, 간단한 거는, 딜라인 애들 잘라주면 돼요. 원딜러들, 특히. 그러면은, 뭐, 대충 할거다 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짬짬이 날 때마다, 정글로 털어먹고. 네, 보기 답니다. 이런 거 무시해야 돼요. 그냥, 이런 거 그냥 무시해야 돼. 어, 때리든가, 말든가,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알아서 할 거고, 궁기 쓰고, 이렇게 잡고 도망가면 됩니다. 뭐, 별거 없죠? 너 이런 거 알아서 두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기관총의 깐주룰이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야, 야, 야, 야. 내가 넣어야 돼. 아유, 좋아요. 피카츄님. 감사합니다. 상대방을 초반부터 긁어야 돼. 계속 긁어야 돼. 이런 식으로. 킹받쥬? 열받쥬? 때리고 싶쥬?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열받아서 요식에서 따라와요.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려주면 들어오죠. 이때 잡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본인이 죽으러 들어오겠다는데. 그럼 뭐지? 폰즈를좀 내줘야지 안그겠습니까또 같이 들어가요 이런 무시하죠 이런면 알아서 따라 들어옵니다 이럴 때 플러스 파워 켜서 이 씨앗 기관 쪽에 총알을 하나 딱 비워주면 은 허약한 원딜러 포켓몬은 다 죽어요 네 피카츄오죠? 보여드릴게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요청일스가될수 있다 저를 안먹는다 그럼 저 꿀로러 갑니다. 아, 막으러 왔다? 그럼 저또 갑니다. 가면 돼요. 이거 제가 먹으면 돼요. 아이, 맛있다. 이런 식으로 깽판 치는 게요시리스의주 목적이고 임무입니다. 이런 거 해야 돼요. 개킹 봤쥬? 피카츄 죽어버렸쥬? 아이고, 도망가야겠다. 잘 있어. 아이고. <웃음> 진짜 저만 따라오게 해야 돼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하나 더 먹으면 죽어요. <웃음> 아, 좋아요. 안녕. 나, 어, 늘 어, 죽어버렸다. 아이고, 죽겠다, 이거. 아, 너무 아쉽다. 어차피, 상관 없습니다. 우리, 우리 팀 위쪽에 레지 이렇 먹고 있는 거 확인했고, 아래쪽을 아마 먹을 것 같은데, 원래 여기서 안 죽고, 한 5초 정도만 더 끌어주면, 확실하게 저거 레지 이렇 먹을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보시니스는딱 그거밖에 없어요. 어그로 끄는 거. 물론 어그로가 안 끌리면 은 적정글에 있는 모든 야생 도끼 뭐 뺏기는 거거든 그래서 요치게스가 제가 항상 말씀드잖아요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 이것 때문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위험합니다 요층게스 따라가면 자 지금 어? 이렇게 되면 구기 버렸죠? 이게 상대방이 빼서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 절대게 좋은 게 아니거든 지금 아 지금 궁비좀 지금 다 날렸습니다. 쓸수 있는 거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적팀. 저희는 막일할 수 있죠. 참새 들어온 거또따 해주고요. 살짝 빠져서 또 빠지고 그냥 딜라인 몸 약한 애들만 노리면 돼요. 이거 킬가레도 말고 이제 슬슬 올 건데 아 왔다 왔다. 얘 잡으면 되겠다. 네, 이런 식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별거 없죠? 나 딜라인 이런 애들 잡아야 돼. 이런 애들. 요시이스는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해요. 우리 마이라서안 죽게 도와주고요. 아주 좋습니다. 죽지 않아요. 어, 이거 위험한데? 이거 안 죽어. 나이스좋은 이거 먹지 마요. 먹지 마요. 버려요. 버려. 버려. 줄건 줘. 줄건 줘. 먹지 마. 먹지 마. 먹으면 안 좋은데? 먹으면 이거 위험한데?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와, 이거 위험했다. 이거 진짜 위험했다. 와, 위험했습니다. 진짜. 나 피카츄 꼴러 피카츄 꼴러요 자, 나이스 캐리했다. 원딜, 탱커, 암살, 스탯까지 아주 완벽한 포켓몬은 우리 요싱니스라는 거알아주면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아주 어렵지 않죠? 질량은 와우! 10만 5천! 탱량도 와우! 11만 8천! 그리고 힐량 8만 5천! 이게 요싱니스다! 부족한 게 없는데? 원거리 공격 있어. 이동속도 빨라. 공격력 나쁘지 야 준수해. 탱킹 능력도 좋아. 회복도 혼자서 다 힐도 해. 암살도 가능해. 야이 정도? 대충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그로 잘 끌면 돼요. 퍽! 자, 도망갑니다. 피해주고. 뀨뀨 큐큐. 큐. 큐. 큐. 큐. 아, 재밌다, 이거. <웃음> 아, 미안해 죄송합니다. 아, 아배 아파. 랭킹 인데왜 <웃음> 이러냐고요? 할건다 하고 있어, 솔직하게 말해서. 가장 키포인트, 킹 받게 해야 한다. 자, 그럼. 코롱이 사용하는 요칭이스 꿀팁 한번 알려드리것같고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그럼, 유바!